하게 되는데요. 뭔가 그냥 평범하게 소통 같은 걸로 하면은 뭔 시간도 잘안 가고 그리고 음, 뭔가, 뭔가 다른 데일 했던 너무 똑같았잖아요? 그래서 네, N.I.P.E는 최초 이제 N.I.P.E는 여태까지 이 정도로 컨셉추얼한 먹방은 없었다 이제 옥수수 먹방을 한번 해보려고 별의보고 다가오습니다 네, 되게, 되게 제목같이 네, 세상에 나쁜 옥수수는 없어요 별의분거 여러 다가왔고요 여러분들도 즐거운 어, 옥수수 먹방을 할수 있도록 <웃음>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렇게 챙겨와서 소개해드리도록 니다 네. <웃음> 옥수수 너무 많은 거 아니냐고요? 솔직히, 솔직히 저도 이렇게까지 해먹어본 적은 없고요 그냥 네, 컨셉이 컨셉인 거죠 저도 평생 제 이렇게 먹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농구도 아니고 <웃음> 근데 어, 일단 할까요? 네, 일단 편의점에서 보면 자주 보이는 찰옥수수, 군옥수수, 그리고 마옥수수입니다 그리고 과자은 이게 뭐지? 그 옥수수깡, 군옥수수 아멘드, 그리고 옥수수콘입니다 옥수수콘? V콘 그런가요? 그리고 이게수지 더?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네, 준비해 주셨고요 그리고 어, 이게 스위트콘 두 개라는데 한 개는 유기농이고 한 개는 유기농이 아니래요 색깔부터 좀 차이가 많이 나지 않나요? 색깔부터 한 개는 되게 뭐 뭔가 침침해가지고 뭔가가 되게 어, 생, 생에 되게 고생을 많이 했던 주소가 생겼고 한 쪽은 되게 뭐 과식까지도 펄펄한 보이네요 그리고 네 아이스크림이 있고요 존들이 었습니다 이놈은 네 제가 맨날 마시는 건데 지금 회사에 널려 있고요. 그냥 하나 뽑아봤습니다 오늘 길에. 네, 그러면 일단 또 뭐며 재기 볼까요? 저도 이참에 여기서 야식 좀 먹고 집 가려고 해서 배좀 채웠습니다. 음, 마마 비하인드 얘기해 음. 마비한인드마비한인가 마마 마마 뭐였지? 마마비하인가 일단 음 아공 던지는 거 되게 얘가 많을 것 같은데 그게 공이 몇배 공이 되게 천방지출이거든 자기가 이제 가고 싶은 대로 가요 진짜 뭐 정해져 있는 것도 고 그냥 뒤로 던졌는 어느 순간 보면은 저와 앞에 가 있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그만큼 내가 천방지축이어가지고 되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친구인데 음 그래서 되게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던질 때도 막 이렇게 돌 이제 돌아가면서 던져니까저 정원이랑 받는 거 연습만 진짜 엄청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정원이 원래 그 던지는 게 그냥 뒤돌아 던지는 게 아니라 앞 보고 그냥 뒤로 이렇게 던지는 거였는데 계속 연습하다가 너무 안돼 가지고 한 전전 날인가? 앞 이제 뒤돌아 가지고 저한테 던지는 걸로 바꿔 가지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되게 일도 탈도 많았던 많았습니다. 음. 뭐가 있을까? 음. 마마라. 아 맞다. 관객이 있었잖아요 엔진분들도 매우 많습니다. 되게 백스테이지에서도 이렇게 있으면 조금 멀리서 뭐가 유난히 저희랑 눈 맞췄을 때막 엄청 막 일어서가지고 막 엄청 막 흔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느껴가지고 손으랑 인사도 해드리고 했는데 맨 뒤쪽 정 중앙에서 봤을 때맨 뒤쪽 하자고 왼쪽에 계셨던 걸로 저는 기억. 네, 그래가지고 네, 저희가 또 마마에서 또 A랑 똑같이 이제 2관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어, 뭐 지난번에 마마 하면 저희가 데뷔했을 때딱 처음 한 그런 시상식이다 보니까 이제 그 뭔가 되게 그냥 데뷔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마마에서 데뷔한 것만 같은 그 정도 느낌을 되게 데뷔하거나 3일 후인가 마마를 써봤어가지고 인상의 기분 좋은 것 같아요 데뷔 때랑 그 연관 지어서 그래서 그지 뭔가 이번에 한 해가 이제 금세 1 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이번 어. 아이를 하게 돼서 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음 지금 온다이많요 괜찮아요 조금은 일단 먹으면 괜찮아, 괜찮아. <웃음> 스포이더다고요? 스포러 음, 아, 맞다 저희가 요즘 통해 볼 때에도 형들이랑 같이 요 대축대 때합동공면 연습하고 있다는 거 아마 기사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근데 열심히 요즘 연습을 잘 하고 있습니다 되게 재미있어요, 뭔가 사람 많아가지고 사람이 엄청 많아요, 1 2명이사 하는데 12명이라는 숫자 보니까 뭔가 아이랜드 생각나기도 하고 그만큼 되게 예전 생각이 많이 나요 자, 인, 그렇게 인원수 많은 인원수랑 같이 이제 뭐였지? 이렇게 많은 인원수랑 안무 연습하는 게 되게 생소해가지고 뭔가 네 <웃음> 예전 생각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쉴 때도 뭔가 뭐 되게 말할 사람이 많으니까 되게 시끌벅적하고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아, 바떼 나간다는 건 어디서 나갔나? 스포에다다 그러시네 아바떼랑아있네요 아바떼라, 아바떼라. 기억이 잘 애매모한데 음, 네. 아, 초반에 이제 처음에 이제 너무 유명하신 분들이랑 같이 이제 그런 예능을 나간 거라 저 아무 저인지랑 되게 긴장 많이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내 긴장을 많이 해서 뭔가 초반에는 되게 어, 힘든 부분도 있었는데 선배님들이 너무나도 잘 이제 이끌 주셔가지고 되게 잘 그런 마무를 지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옥수수 어떻게 좋아하게 된 거냐고요? 그냥 잘모르겠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에서 그냥 보통 많이 먹었던 거 같아요 근데 미국에는 사람도 보통 옥수수 많이 먹지 않나요? 역시 미국인, 미국에 계신 분 보통 많이 먹지 않나요? 아닌가? 저만 그랬나? 근데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되게 스위트콘을 이제 딱 버터에다가 볶아가지고 저는 그거를 초등학생 때막 아침으로 먹고 막 가기도 했거든요 그거 한 캔을 이제 통째로 다 알고 싶고 되게 그만큼 호수 좋아했던 어릴 적 기억이 있었어요 에스킨 얘기가 되게 많으셨는데 저 후식부터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기 가기 전에 교복비에 배달하는 사람 많시나요 저희 셋이 다 이렇게 회사에 있요 시간이 지뭐 앞으로 나와봐야 알겠데 최대한 네, 겠습니다교복 찾아야겠네요, 님 <웃음> 평소엔 되게 질문이 많이 없으시다가 오늘 되 질문이 많으시네요 좋아요 훨씬 좋습니다 잠시만요 아, 밥 먹었냐고요? 아, 먹었나? 아 먹었어요 먹긴 먹었는데 한두 시간인가 두 시간 반 전에 먹었는데 야식이죠 어차피 집가서도 야식 먹을 거였어가지고 그냥 여기서 먹고 가려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음. 제가 좀 살이 진짜 많이 빠져가지고 그만큼 어, 이, 이번 기회에 조 많이 먹어요 사실 진짜 많이 받았어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잘안 찌더라고요. <웃음> What's your favorite tea? 제일 좋아하는 차가 뭐야? <웃음> 음, 좀 뭐였지? 맨날 맛있는 거 있잖아. 그 뭐 웨딩 임팩트 그거 되게 좋아해요 그 뭐지? 그 둥그랗게, 캔, 둥그랗게 네이비색 캔들레인 되게 좋아합 찾아보세요 되게 멋있어 아, 프라다 콘수면 치킨 먹어봤냐고요? 아, 당연히 먹어봤죠. 제가 되게 저도 그거 보자마자 애들이랑 바로 시켜 먹거든요. 다음날. 근데 애 치킨 안 먹고 우수수만에서 먹더라고. 패션 또 언제 올라오냐고요? 아인진 여러분들의 성원이 있다면 공백기 때 언제든지 아마 또 저희가 아, 또그 것도 나왔구나 저희가 이제 내년에 이제 또 저희가 뉴 컴백을 또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제목 같은 소 앨범 표지도 나왔던데 되게 뭐 그냥 대충 그냥 그래서 아 진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감히 말하기를 제준준에 n I p 역대급 활동이라고 저는 r 할수 n t c h and t f 10 days is h a n g i 이 g a m a n t see several. I s 멤버도 어냐고요 네, 연습하고 있습니다 응? 응. 연습하고 있는데 제가 뷔에 일정이 잡혀있어가지고 야식 먹으려고요 곧 이제 애들도 연습 끝나고 하셔않을까요 아, 이 관심사가 뭐냐고요? 요즘 되게 그거에 관심이 있어요 예전에 뭐 이제 저 이제 예전에 영상 같은 거 보신 찾아보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기타를 되게 쳤었었거든요? 꽤 오랫동안 쳤어요, 한 2년 반, 3년? 오랫동안 쳤었었는데 요즘 다시 이제 그게 되게 뭔가 그립더라고요 연습생 시작하면서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되게 많이 어떻게 보면 되게 좋아했던 건데 포기했던 시간 중 하나였어가지고 이제 데뷔도 했으니까 여유로 울때 조금 조금씩 다시 치자는 생각으로 이번에는 제가 좀 일렉 기타에 되게 많이 빠져가지고 하나 샀습니다. 일렉 기타 하나 사고 뭐 앰프 스피커 같은 거 사고 이것저것 사서 이번에 일렉 기타 한번 도전해 보려고 지금 만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보다 지금 말한다고 이렇게 빠른 시일에 제가 보여드릴 수 있을 정도까지 일렉은 처음이어가지고 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음, 그래도 제가 빨리, 하루빨리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또 엔지녀 분한테 보여드릴 수 있으면 그런 것도 언젠가 컨텐츠로 중국에 내보낼 생각이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아니 근데 생각보다 빨리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장담을 못 드리긴 <웃음> 하는데 최대한 열심히 연습하겠습니다 뭐냐고요? 음. 저 옥수수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음. 아, 희승현이 제이크도 기타 치지 않냐고요? 제이크 어, 얼마 전에 뭐 치고 싶다 해가지고 통 기타나 전화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네. 제가 네. 완전 이제 시작하는 단계 단계고 이세 형은 좀잘 치는 걸 알고 있어요. 음. 어때요? 제일 큰 의미인데 그냥 뭐 어떻게... 해야... 뭐라고 해야 되지? 좋아요 네, 되게 좋습니다 뭐 가장 최적의 무메이트랑잘된것 같아요 편해서 서로 맨날 같이 게임도 하고 이것저것 하면서 수 y 하는 재밌는 시간 잘보 So, I'm a d i m i n 어떻게 e 시지 정원이가 우리 n t to s 시 e I don't w a n 게임... o see. I don't w <웃음> 저희 게임하고 있으면 그거 배워가지고 보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시켜주고 같이 하고 재밌는 무슨 도전이 이상한 시기있어요아 음... 저번에 얘기해줬다고요? <웃음> 신경 미고 무슨 도치같다고요 입도 <웃음> 치치면 되게 부드러운데 음. <웃음> 여러분들도 그냥 보고 있으시면 <웃음> 보시면 아고 표에 좀 달려가서 옥수수 스티커를 장만 해보시죠 그때까지 기다려 드리겠습니다 고기, 벌, 고기 대 옥수수? 글쎄요? 고기 대 옥수수 둘다 좋아하는데 <웃음> 근데 고기도 좋고 고기 옥수수 옥수수 같이 먹으면 더할래 없었죠 이제 그 빕스 가면은 그 항상 저는 일단 그나 이제 홍잎 딱 집어들고 이만큼 집어들고 그리고 옥수수 이만큼 집어들고 크리스마스 그 때뭐 하고 싶냐고요? 시상식 하지 않을까요? <웃음> 식가뭡니까 다이어트가 여러분 건강이 최고입니다. 빨리 편의점 가서 옥수수나 하 사오세요. 네, 좋은거는 같이 먹어야 맛있다. 좀 같이, 해, 같이 해야 더 좋다. 같이 먹어야 더 맛있다. 여러분 빨리 편의점 가서 옥수수 하나, 하나 사오세요. 친구들은 그렇게 약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가능합니다. 아 블리치 붙은 머리 아니에요. 염색했어요. 염색했어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진짜 한, 한 시간 하한 남은 시간 쉴줄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할때좀 피곤했던 게있국에서 마블 최애 누구냐고요? 이도안 먹으면. <laughs> 맛있어요 네 그냥 맛있는데요 저도 이거 아이스크림을 잘 안먹는데 얼마만큼 그게 맛있네요 왜 이렇게 할쪽으수만 없었냐고요? 음... 네. 생각보다 되게 뭔가 저는 생각했을 때 그냥 는 아, 진짜 많이 달겠다 싶어서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그냥 안 달고 되게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음... 막 민초모빵 그런 거한적 있나? 한번 시키세요 <웃음> 저도 <웃음> 되게 뭐 할까 생각하다가 되게 이게 저가 가장 저다운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런 거게 있어야 되게 뭔가 할 말이 끊기지 않고 계속 나온다 계속나 본 거예요. 요즘 네, 되게 기타, 전자기타에 네, 인에 되게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그런 영상도 되게 많이 찾아보는 거 같아요. 뭔가 뭐 연습법 아니면 막 제가 좋아하는 기타리스트들 가수들 공연 영상이라든지 뭐 것도 되게 많이 찾아보고 좀 최애 우체국이... 흥미 대타같은거 뭐냐? 음식은, 음식은, 음식은, 음식은, 음식은, 음식은, 음식은, 음식은, 음식은, 음음식같음식같음식 이거 살짝 그운동음같은거했은때그 동그란 철통 같은거에은가그은 음식은, 음식은, 음식은, 음 그. 떼, 그 떼감 잔뜩 넣어가지고 살짝 그거 겨울에 보이 그불 위에다가 이렇게 해 먹는 게 제일 맛있는 데요 건강에는 솔직히 별로 좋는않습니다 그렇게 먹는 <웃음> 근데 예전에 운동했을 때. 후회 없는 대학생활 대학 하시길 간주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배고프다 하 마시고 빨리 펴준 가서 옥수수 상사오라니까 전주에 페이점 많고 그 안에 우수수 많습니다 비회 음... 음... 끝나고 뭐할까 아니고요? 숙소 가서 뭐또 먹을 건데? 그랬다면 어느 과를 기망하겠냐고요? 턱트 음. 가격입니다 그 글쎄요 음? 뭔가 음. 둘중 하나일 것 같은데 음. 아마 헤딩과? 패디 꺼지 않까요? 을 지금 패디 꺼지면 아무것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학 교육과 어떠냐고요? 전에 있으면 애들이 말잘 됐긴 하겠네요 살짝 짱구 원장님 같은 느낌 아니에요? 그냥 <웃음> <웃음> 음. 갑자기 꽉이하니까 별의별 거가 다 나오네요 오, 갑자기 뜬금없이 의대가 사는 사람이시고 간호학과, 어 유아교육과 점점점 어어어 어, 어. 어울려 점점점점 <웃음> 경영학과 <웃음> 그러면 저 하이브 경영으로 다시 재취직할 수 있나? 해야 돼서 헤어지못 간다고요 야, 요즘 배민에 그 배민 요즘 배민에서 옥수수 팔아요 <웃음> 왜예과왜예과가 뭐지? 왜예과가 음, 국제통상과 <웃음> 별의별게 다 나오네요 음, 편의점 옥수수만 식추천요 제가 되게 많이 공부거든요 되게 맛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살짝 좀 아재감 성이긴 한데 그래도 브이콘 되게 좋아요 다 아, 금발해달라고요? 주피 때문에 조금 막 <웃음> 근데 지금 이 상태로 금발하고 있었으면 다 이것도 놀았고 이것도 놀았고 되게 가관이없겠다 그림 웃겼을 것 같은데 립밤 핸드크림 못 쓰냐고요? 핸드크림 안 쓰고요 립밤은 그 뭐냐 포포 PAW, PAW 노란색 써요 그것도 노란색 야식은 보통 어떻게 정하냐고요? 이상하게 저희는 진짜 야식 족발 진짜 많이 먹어요 야식 이상하게 되게 족발을 진짜 많이 먹어가지고 음. 족발을 진짜 많이 먹어요 그냥 왠지 모르겠는데, 제가 조같이 자원이 는것 같아요. 오늘 되게 재밌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보시다시피 뭔가 저가 개인 구앱을 되게 안 했어가지고 그래서 이참에 좀 하는 김에 좀 제대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마음에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그만큼 뭔가 되게 만족스러운 날이지 않았나 일단 속도 만족스럽고 그리고 하루도 만족스러웠던 비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뭔가 여러 엔지니어분들이랑 원희따라 되게 질문 되게 많이 해주시네요 네, 평소에도 이렇게 질문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다굉 열심히 하겠습니다 물론 뭐 잘생겼다 멋있다 하기도 좋지만 이렇게, 이렇게 질문 같은 걸 많이 해주시면 또 저희가 소통하기도 훨씬 더 원활하고 뭔가 이렇게 질문 같은 거 주고받고 하는 것도 되게 재밌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그래서... 음. 옆에 누가 있냐고요? 네, 시리가 옮겨졌습니다, 카메라는 그리고 음, 졸업 전에 뭐교복위에 배달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고막 제이패션, 엔 로그 <웃음> 되게 어, 그리운 게많으시니 그리운 것들이 되게 참 많으시네요 저희도 뭐 예. 아, 저희가 사실상 지금 공백기는 아니다 보니까 여게보는 지금 다음 앨범 시상식 같이 준비하고 있어서 그만큼 좀 힘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힘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시기니까 저희가 뭐 다음 활동 끝날 때쯤이면 그래도 뭔가 어느 정도 뭐 이게 엠로그라든지 헤이베션, 뭐 다양한 것들 콘텐츠도 기획 중인 것도 있고 뭐, 뭐 엔지니어분들이 원하는 따라서 더 생길 것들도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네. 너무 네, 어, 걱정 많이 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다 챙겨드릴 테니까 걱정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V 에파 하게 돼서 음, 네. 집 가서 야식은 덜 먹어도 되겠네요 <웃음> 되게 네, 소통도 잘하고 배도 안 좋았나였던 것 같아요 오늘 되게 많은 엔지니어분들이 봐주시려고 되게 많이 오셔 주셨는데 어, 너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제 지금 몇 시지? 음, 10시네요 10시인데 다들 네, 슬슬 이제 씻고 잘 주무시길 바랍니다 근데 내일, 내도 이제 아, 목요일이니까 다들 이제 학교 가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직장 가셔야 되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뭐 너무 힘든... 힘들다고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뭐 이제 그만큼 저희가 현재가 힘든 만큼 미래 에또 훨씬 더 많은 가능성과 그리고 좋은 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너무 힘들하지 마시고 좋은 나나 아이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오늘, 오늘 V앱은 일단 여기까지 갈 예정이고요. 네 오늘까지 오늘 지금까지 봐주신 모든 엔지니어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뭐가 오늘 반응 모니터링 같은 거좀 해서 좀 괜찮으면은 이런 거 자주 할 테니까. 그러면, 네, 엔지니어분들, 좋은 밤 되시고요.